Thank you. 아가 아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야 너네가 찍어 사진을 찍어 너네가 간지 럽혀 핸드폰 펴서. 그 문장을 잘 만들어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동물 아무거나 얘기해 봐. 해 볼게 내가. 도마뱀어,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도마뱀? 동아뱀 이거 한번 어, 이거 잖아 아, 못할것 같은데. 어, 야, 벨한테 쫓기는 동아뱀. 벨한테 어. 쫓기는 동아뱀. 어. 결과! 히줄. 히줄. DNA. 목이? 히줄. 목이? 목이. 아, 빨리. 마, 마이클, 오이. 마이클 오이. 잭슨.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니노. 하트. 마이클 잭슨. 잭슨. 사랑은 이찬 오! 아 표면에. 어셔. 목기 하트. 하트, 심장. 어. 피. 코코코. 목이. 목이. 독독뱀이. 드라큘라 드라라 마이클 잭슨의 피를 빠는 목이. 거머리. 배파이어배파이어뭐 송시 송기 주인. 마이 아. 이클 잭슨 주인 주배주 이게 뭐? 뱀파이어 스타. 뭐냐? 뱀파이 저 뭐야? 딱따구리, 딱따구리! 저요 쥐! 쥐! 아니야, 그 날고 있는 거 쥐인 거지? 비버야? 아, 뭐야? 야, 뭐야? 뭔데?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이것도 한, 어. 한 번에 끝이에요? 야, 저스틴 비버를... 아, 아, 자스틸를... 계속 그런 팝스가수로 얘기하라는 거였지 아, 저스틴, 아, 저스틴 아, 비버를 뭘로 할지 모르는데 뭐 제대로 된 춤도 아, 없잖아 보이 아, 보이프렌드? 아, 뭐야? 그걸 어떻게 저 <쳐? 웃음> 내가 베이비 출련네! 어, 베이비뭐 어떻게 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내가 베이베! 베이비그 와야 돼? 다음 제시어 할게요. 있는다. 다음 제시어는 나비. 아 이거 이거 알죠? 야 이거 알잖아 어? 자 3초 뒤에 공개할게요 야조겸아 그거 절대 안 나와 자 하나 <웃음> 잠깐만요, 아, 이거 조금만 생각해 아, 나비를 했을 때 떠오르는 걸 적으면 되는 우리 알잖아 세븐틴이 많은 거 있잖아 그거 뭔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 그거를 다 혼자만 알고 있어 자,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아, 저, 저, 저, 저, 아니, 그아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봐 아, 저리 금만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스위치 안 해줘야지 아, 매직이 안 나와, 이놈 아, 나는 아, 왜 이렇게 안, 안, 안, 나와? 안 나와요? 내려, 아,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해다펜 내려볼게요 야, 이거 절대 안 나와, 이거 야, <웃음> 야 이거 우리 주둘자둘거 절대 안 나올 거야 내 것도 안 나올 거야 구경! 안 했다, 안했 효과 나비 효과? 버논? 버논! <웃음> <전원>. 나비! 나비. 이 <웃음> <오>! 고양이 <웃음> <웃음> 고양이 뭐 이름. 나비야. 원우. 야, 미안해, 얘들아. 아 아니, 나비가 왜 김우석 선배님이야, 하동윤 선배님이지. 아, 아, 아, 나의. 아, 아, 나의. 아, 뭔 소리야, YB 선배님이지. 뭔 소리야, YB 선배님이지. 아니, 이거지. 야, 명호 형이 호랑나비 적었어. 호랑나비. 마피아 남바 하실 그래 어차피 야 이렇게 일자로 있으니까 마피아 남바 할까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저 제가 서 있는 김에 사회자 한번 할게요 그래. 그러면 아, 그래, 그래. 네 사회자님 그손가라스 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자 여러분 밤이 찾아왔어요 아, 마피아, 마피아 뽑을게요 마피아 마피아 뽑을게요 마피아 마피아 두명 마피아 두명 뽑았고요 네 경찰 뽑겠습니다 경찰 경찰 뽑겠습니다 경찰 경찰 뽑겠습니다 경찰 경찰 뽑았고요 의사 의사 뽑겠습니다 의사. 의사 뽑겠습니다, 의사. 진노야 뽑지 마. 의사 다 뽑았고요, 마피아는 일어나셔서 서로 확인해 주세요. 아침이 왔습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마피아. 오, 이건 좀 어렵다. 오, 한, 한, 도겸아, 어? 너는 뭐야? 나는 시민. 뭐지? <웃음> 너 뭐야? 야, 간 다들 오랜만에 왔었지? 난 어색어색들 해. 진짜 오랜만에 들어오지, 나 시민이야. 내 눈을 봐봐. 내눈 봐봐. 그래 우지영 어, 어색 어색들해 내눈 그래, 봐봐 그래 우지영 그래 준거나 <웃음> 나 약간 우지영 의심되거든 우지영 살짝 적극적이야 어 약간 약간 좀 어색한 미소가 있어 <웃음> 여러분 야, 저 어색한 미소가 야, 야, 있어 그러면은 나는 뭐 아니 가만히 있으면은 어, 왜 말을 안 하자 어, 죽이고 뭐좀 말하면 어, 적극적인데 죽이고 난 맨날 죽냐 왜내 말도 따라하냐 <웃음> 발론 발론 들어봐요. 돼에 이렇게 하면 앞으로 마피아 게임 하자 하지 마. <웃음> 난뭐 맨날 첫 번째 두 번째 맨날 죽이면서 뭐 같이 마피아 게임을 하자는 거야. 바... 알겠습니다. 자 우지 형을 마피아로 생각하시 분은 내려주세요. 하나 둘셋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버논이요. 어, 버논이랑 버논이... 종한이형을 내렸다. 살았습니다. 우정 아닌 것 같아 지금 약간 대 진솔함을 느꼈어 지금. 고마워 얘는 이잖아 지금 자기가 마피아든 뭐든 아니어서 재미없는 거야 어, 내가 어 아, 나... 숙인 이유는 어차피 첫 번째는 아무도 아, 죽거야돼버너이 같아 나는 버논 아, 약간, 약간 느낌 왔어 아, 느낌이 왔어? 어. 아, 그렇구나 아, 잘 모르겠어, 사실 아 버논 가 자, 이틀다면 한 명을 이제 <웃음> 보낼 번호 때가 번호 됐어요, 그치? 여러분 원우형 같아. 원우 이상해 지금. 아 어, 그러니까, 그래. 어, 그래? 디노가 디노가 원우형 고를 것 같아. 야나 진짜 완전 완전 선량한데? 첫판 주고 면 얼마나 심심한지 알지? 첫판 주면 먼저 나 텐트 설치해야지. 야 그러는 거야? 응. 그럼 나 전, 절대 아닌데. <웃음> 집 찍고 있으면 돼? 네 마피아 두 분은 일어나셔서 한 명만 골라주세요. 경찰분 일어나셔서 알고싶은 사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의사는 일어나셔서 살리실 분을 결정해주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선량한 버논 군이... 번웅군이... 아, 나 죽을 것 같았어. 아, 아, 아, 아, 아, 나 죽을 것 같았어. 아, 그럼 버논이가 죽은 김에 <웃음> 우지 한번 가자. 우지 형이 의심되긴 하는데... 하자. 사실 처음부터... 아, 저, 저, 저, 원래 저다 하나부터 죽여야 아, 돼. 스피드하게 진행해 주 앞으로 막피 하자 하지 말자. 오케이. 하나, 둘, 셋. 계속 진행해 주세요. 마피아네, 그래. 근데 나는 마피아 아니어도 첫 번째 죽고 마피아 여도 첫 번째 죽어. 아니야, 아니야. 이 분위기 이어서 바로 한명 바로 죽이자. 두겸이. 아나 진짜 시민이야 어? 민규? 아, 민규는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닌 거 같아 민규, 아닌... 순? 아, 아니야. 아니야. 승관이 승관이 같아, 같아 내가 봤을 때나 승관이 참 나쁜 <웃음> <웃음> 진짜 나쁜 놈이야 진짜 나빠 <웃음> <웃음> 승관이 같아 형은, 내가 나도 내가 승관이 같아. 죽이고 싶긴 해그 아. <웃음> 그러니까 <웃음> 개인적인 <웃음> 감정은 저쪽에서 아니 게임으로서 잠깐만, 잠깐만 슈아 형 의사지? 나 의사 아니야 야너 시민은 아니지? 나 시민이야 나 의사 나야 형형살였지 내가 보기에는 나, 나 의사인데. 내가 마피아지뭐너 뭐라고? 나 의사인데. 야 얘야, 내가 의사야. 너 마피아. 아니 나 의사야. 내가 의사니까 네, 어? 네가 마피아라고. 나도 의사야. 거. 갑자기. 내가 <웃음> 해봤어. 재밌어, 보밌서 재밌어 보여서 해봤어. 아니야. 너 누구 살렸어 그럼 내가 왜 얘기해야 돼? 아 잠깐만. 너 너네. 내가 내가 의사거든. 아니 나 의사야. 너 어디가 의사? 디에이샤, 디에이샤. 이민호가요? 발론 한번. 디에이샤.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디도가 바로 진행하잖아. 자, 아니니까 시민이니까 하나, 하나 둘셋살았습니다한 아, 거야? 야, 도시아, 도시아. 문준이야! 아나 아니야. 아, 근데 문준이가 저번에 알지? 한 말도 안 하고 제 마피아였잖아 내가 마피아였으면 가만히 있을 거야 나 계속 말하잖아, 아까 계속 말하잖 계속 가만히 있었어 아나 말했어, 누가 래 그래. 야, 나 뭐... 두겸이 <몰� tara> 한 번만 찍었어 <몰�边의 <몰�边의 <진정한> 나 믿고, 이번 <몰바> 판 빨리 끝내고 준비 시작해야지, 멤버들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나 마피아 아니면 어. 순간이 죽여 자, 준영이 를을마피이라 생각하신 분? 아, 준영이 마피아 아니야 내가 마피아 니야나 믿고, 나 믿고, 디에이 한번 가보자 나도 디에이 가보자 아니, 연은왜 믿어? <웃음> 나한번 빚어봐 그냥 아, 진... 야너의사면 누구 살렸는데? 아니... 나... 아니야 아니 그걸로 추리할 수 있거든 오랜만에 에서간이었얘 예, 마피아네 지금 자 하나 둘셋 마피아에 서명하세요 밤이 찾아왔습니다 와 시민이야 <웃음> 밤이 찾아왔습니다 승건이가... 무슨 말이야 승건이가 진짜 나빠 자 아니야 자 밤이 <웃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웃음> 밤자 <웃음> 마피아는 일어나서 한 명만 지목해 주세요 네 지목했고요. 경찰분은 일어나셔서 한 명만 골라주세요. 자, 의사, 의사. 그래요. 자, 날이 밝았습니다. 사망자는 없습니다. 와 야, 의사가 다 살렸어! 의사. 야, 씨! <웃음> 내가 다 살렸어! <웃음> 야, 누가야 <웃음> 씨! <진짜. 웃음> 와 오, 어? 이슈가 아니야. 오, 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와, 어, 부슨거 아니야? 내가 어, 거 아니야. 내가 어, 나 살렸어. 아니야, 야, 너 왜, 내가 그냥, 나, 나 살렸어. 나 죽일 거 같았어. 나 인정해. 너 왔지? 나, 나, 나, 나, 나, 아니야, 인정해, 나, 유치. 나, 야, 너, 너, 자, 너, 나, 너, 너, 나, 어색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야, 지금 진짜. 이 사람들 이사람 웃음기가 없어, 지금 스태분도 봐봐 자서, 어, 와, 잠시만 야, 승관이 가자 어, 얘다 마피하자 어, 승관이 자, 모아 됐으다 주목해 주세요 와, 김백규야! 자 지금은 스피드 게임이 중요해 스피드 게임 만약에 승관이가 아닐 경우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조금 유출를 해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형, 근데 나 진짜 대왕인 게나 의사잖아 내가 날 살렸거든? 날 죽인 애가 마피한 거잖아? 그아 그치 얘야, 그러 아니, 그러면. 왜? <웃음> 일단 승관리부터 죽였잖아 여기 경차 누구 확인 안 나왔어? 겨고 안 나왔어? 야, 승관아, 자사하고 왜 그래? 아니, 경찰은순간이를 확인을 안 했을 수도 있어, 어. 지금 그리고 얘는 지금 경찰 중에 그, 얘는 지금 그 정체 확인해서 누가? 호 나가서도 연기 엄청 있거든 이렇게? 아니, 아니, 연기 사람들이 막 <웃음> 그 감독이 많았다고 <웃음> 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웃음> 아, 아, 아, 아. 왜, 왜, 왜, 왜, 왜, 왜 내가 경찰이거든? <웃음> 어 내가 경찰이야 어 예. Yeah. Yeah. 민규 가잖아아 yeah. 아, 근데 민규 같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 민규가 미안해 왜나 경찰이거든? 어 나도 세명 확인해 나 누구 확인했냐? 나도 누구? 세 명, 누구? 세 명? 어. 아, 세 번, 아 지금부터 두명 확인했었어야지 두번 했어, 두번두 명이 두번이야두번 했어 두 번이야 세 번이야 우지 한명 죽었을 때는 그냥 밤안 됐지 봐봐, 지금 마피아가 스스로 지금 뻔짓을 <불리즘> 해주셨어요 네? 지금 스스로 <웃음> 야! 야! 범인드워야! <불리> <Yeah. 불리> 나 사실 나 사실 경찰 아니었어 뻔이었어 근데 어어 걸렸어 내가, 내가 내가 경찰이거든? 내가 스스로 <불리> 뻔짓을 해줬 민규야 나 경찰 아니었어 봐봐 내가 경찰이데 빨리 끝내, 아리 끝내 아, 김민규, 김민규, 김민규 아, 내가 끝까지 조용히 하고 있었 하나, 둘, 셋 민메차 팀이 드리라 시민 승! 개나서 그래 너를 해 아쉽다 오시야 그래. 아, 내가 너뭐 아. 아, 죽이고 죽을라 그랬는데 아 이거 아니야 너가 많은 거다 그 이겼지 자, 지금부터 웃음참기예요 자푸시 소리 나기만 하면 바로 끝입니다 옆에서 바로 잡아주세요 네. 자 그리고 웃음참기를 하면서 우리는 편하게 일상생활을 얘기해 봅시다 네, 음. 네, 음. 자소츄어 일상 음. 네, 네. 요즘 근데 뭐 자주 듣는 노래나 뭐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거 있어? 나는 어. 나는 아이유 선배님의 반편지라는 노래 를좀 아. 많이 듣는다. 음. 좋다. 좋지. 뭐 어, 민규 형은? 난 넬라 판타지야. 난 넬라 판타지야. 난 넬라 판타지야. 아 방송하지 말라니까. 랩판다니가 너무 괜찮은다 진짜 없 노래 는 그거 약간 아, 아, 낙자의 자격에서 라면 또 엄정감에서 와 큰일 났뻔나다 진짜 야 우리끼리 도 하자, 얘긴 준희 형, 진짜. 군고구마 맞아. 먹을래? 준희 형 군고구마 먹을래? 먹고 있어 아, 먹고 있어? 나형 군고구마 먹는 게 그렇게 좋더라 어, 좋아. 어 고구마 좋아 에이이 웃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웃 우는 거 아니야, 저거? 야, 에잇서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소리 안 내서 괜찮아, 소리 안 내서 괜찮아? 슬퍼 나갔네, 슬퍼 네 옆에서 소리 나면 바로 제보해. 아니, 정한이 형, 어, 아수 어, 아, 형. 왜? 형,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요? 나성공해 음... 죠 예능을 바라지 마. 무슨 응. 아, 아, 응. 너 무슨 고 나왔어? 아고, 아고, 아고. 야, 이거 진짜 재미가 없다. 그래, 그래서. 야, 근데 난, 난 거기 나왔는데. 어디? 거기 망고. 응. 응. 망고. 응. 응. 거기 망고. 응. 순영이는 아, 아, 무슨 고등학교 다녀? 아 나는 고등학교 나오기 전에 중학교 다녔는데 나 김상중 아. 음. 생각하기 너무 쉬웠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형 어디 중 나왔는데? 나? 응 어. 나는 안 나왔어 난둘 중에 이걸로 아 이건 안 나왔대 안 나왔대 감아주세요 저희가 멤버를 뽑을게요 나는 안 나왔대 잠깐만 자 누가 좋을까?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딱저 사람이야. 오, 어, 저 사람이다. 어. 어, 그래. 어 저사람이다 사람이. 아, 요즘 재밌긴 해요. 때도 웃으면 안 돼? 어? 요즘 재밌긴 어? 해라서. 하나투는 눈을 떠주잖 아이템 들고 하나투는 눈을 떠주잖 아이템 들고 자, 시작. 음. 어? 야. 야. 야, 야, 준아. 준아. 음. 항상 밝은 모습 너무 보기 좋고. <웃음> 어, 밝은 모습. 오케이, 항상 약간. 밝은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음. 짐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어, 이뻐서 너무 좋아. 준아 사랑한다. 아, 허허허 고맙습니다. 아, 감니다 어, 기진 느꼈어, 진짜. 아, 합니다 어, 좋아, 좋아. <웃음> 아, 되게 아, 아, 여기 그 소주 좀, 좀 주세요. 주세요. 근데 아까 나, 아무 생각해도 아침에 그 나비 얘기했을 때 나는 솔직히 나는 하동준 선배님이었거든. 나는 좀. 나는 솔직히 김국 선배님. 야 나는 그냥 호랑나비 생각했어. 호랑나비. 음. 나는 그냥 호랑나비 생각했어. 호랑나비. 음. 호랑나비. 음. 어, 음. 한마디 더 한마디 더 <웃음> 호랑나비. 어, <웃음> 음... 한마디도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근데, 야, 야, 이거 아예 왜지? 아예 대놓고 거, 형이 호랑나 이는게왜캐릭냐 이런 게왜캐냐 진짜 웃기다 어애가 하니까 호랑나는 아, 왜나니까나 어, 그 빈대떡 신사 할때 어, 그. 가장 그 무대에서 컨셉을 잘 살리는 분 누군 것 같아 빈대떡 신사 나그 위에 컨셉 엄마는 팬케이크 팬케이크 아, 어, 가라앉혔다. 아, 리아는 나는! 아. 아, 저기 계산은... 후시형 아닌가? 코리아 드레셔노머 은비 패킹. 저기 계산은... 어니 할머니 왜이렇 왔어요? 저기 계산은... 뭐, 계산은. 할머니 된장찌개 하는 거도 해줘요. 저기 계산은... 할머니 된장찌개 해달라니까! 얘 우는데? 어머니, 거기 드셔야죠, 거기 드셔야죠. 어, 왜왜 위험한 사람 있어? 보내 죽으라 그래. 이 계산은 할아버지. 이러다 자기들이 터진다니까? 아 이스 이게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만하고. <웃음> 아 이스 이게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만하고. <웃음> 이러다 자기들이 터진다니까? 아 이스 네가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그만하고. <웃음> <웃음> 도겸! 어, 문준형! 아, 네, 아, 야, 진짜 문준형! 진짜 문준형 짱이다 이연 짱이다, 진짜 와. 야, 그럼 우리 이제 웃는 거다 빼고 옛날 얘기할래? 네, 그냥 뭐이파 얘기하자 근데 우리 진짜 이런 말 해서 진짜 미안한데 아까 마피아 한거 다... 야, 마피아 하자, 마피아 하자 그래, 그래. 야, 그럼 싶어. 할 거면 진짜 첫 번째, 두 번째 나만 죽이지 마 그럼 시작할게요 눈 감아 오케이 마피아를 골라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왔습니다. 치과 치과 있어요. 치과 아, 그거 확인 안할 거예요. 오 확인 안 해요. 어, 네. 네. 어? 확인 안 해요. 확인 어? 안하한 확인 안 해요. 예, 확인 안할 네, 거예요. 마피아 가 누가 내 팀인지 모르는 거지. 야, 근데 마피아가 와. 그럼 마피아끼리 죽일 수도 있는 거네. 뭔지, 아, 그, 아, 아, 뭔지 아는구나 도겸이는. 아그게 아니야. 뭔지 아는구나. 야, 우리 네 명이 삼명 모락 올래. 생각이 들어가자. 아니 나 그래 갑자기 D. A. C. D. A. C. 지금 심상치가 않아. 그래 아 D. A. C. D. A. C.네. 어. D. A. C.네. 어 갑자기 아, 디에잇 디에잇 옆에서 옆에서 쩝쩝되는게 약간. 어. 어. 잠깐만. 그 평소 같지 않아. 저거 그러면... 긴장될 때 하는 행동이거든. 아니, 맨 처음은 난 D. A. C.형 죽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야 <웃음> 그러면 그러 디노 <웃음> 죽이자. 야 그러면 그러면 디노, <웃음> 디노 죽이자. 그러면 디노를 죽이자. <웃음> 야, 야, 디노, 방금. 나맨처음은 디에 죽여도 괜찮을까? 디에 진짜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웃음> 진짜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웃음> 그래서 누구 죽일 건데? 자, 아, 이때쯤 억울하게 승관이 한번 죽일까? 그럴래, 승관이? 그럴까? 아니면 아, 또더 억울하게 뭐. 우지를 거쳐야 돼. 아, 아. 너네, <웃음> 너네 다 죽일 거야. <웃음> 나는 조슈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나 조슈아. 야, 조슈아. 아, 조슈아. 너야 조슈아? 아, 뭐야. 똥총이야, 똥 똥쪽. <웃음> <웃음> <웃음> 조, 자, 조슈아 뭐냐 죽이고 싶은 사람 손들어 주세요 저요 저의 첫 번째야 뭐 죽이다 오케이 조, 알겠습니다 디노 그러면 디노 죽일 사람 손들어 주세요 한 사람이야 디노, 야, 디노. 오케이. 디노. 아, 오케이 그러면 모두 이게... 엄지를 올려주세요 반장 선거했으면 좋겠다 정답. 네 모두 엄지를 올려주세요 디노, 디노 죽으면 나 다음에 죽으면 디노야. 나 조슈아가 다시 오케이 마지막 그러니까. 그 변론을 해주세요 지웃는거봐너 어차피 전파 하지 못했는데 첫 번째 디노 전파 지 못했는데 첫 번째 판인데만 봐주자. 그거? 그 말을 제가 지금 하려 그랬어요 어, 그래, 봐줄게 그래. 고마워요. 조슈아. 갑자기 아, 야, 따네는 왜 죽이자고 하고 얘네 봐주냐? 조슈아 가자. 디노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아, 디노가 이거 어. 내 말이야. 하나 둘 셋. <목소리> 하나 둘 셋. <목소리> 하나, 둘, <목소리> 하나 둘 셋. <목소리> 네, 밤이 쳐왔습니다 오케이. 나 이제 죽는다, 조시아가 이제 범인이야 마피아. 마피아는 죽일 상대를 골라주세요 아, 나 진짜야 알겠습니다 형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자, 경찰은 조사할 사람을 지목해 주십시오 사람을? 네, 의사는 살릴 사람을 지목해 주십시오 사람을? 알겠습니다 내 네, 아침이 었습니다내가 죽었지? 다 s 한정 j 이가 죽었습니다 와... 선정? 선정? 봐봐, 내가 죽 죽일 거라 말했, 말했으니까 조슈아가 나를 안죽는어 너가 죽 저는 저조슈아저맞아우리는 같은 팀는하는 저는 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저 오늘 는 저는 버튼 저는 저는 저는 저는 민규 일리가 없어 왜? 야! 잠깐만, 너네 둘? 나는 그럴 땐 부길을 죽일게. <웃음> <웃음> 그럴, 바에는, 그럴 바에는, 어. 널 죽일 수 있어 임마. 야, <웃음> 야, 어. 야, 야, 민기 가위바위보해, 자식들아. 자무만죽 죽일 테니까. 야 민기 한번 가자. 민기 <웃음> 한번 가자. 나 진짜 민기로 왔어. 조슈안데, 조슈아. 조슈아. 조슈아는, 조슈아. 조슈아는 봐봐, 내가 말했잖아. 눈빛이 달라진 적이. 아고 내가 아까 첫 판에서 <웃음> 우지영 지목했었지. <웃음> 나... 우지영 마피아였지. <웃음> 이번에 조슈아 속이 왔다니 그건 좀 <웃음> 너무했어. 그냥 그냥 제 만만한 사람 <웃음> 죽인 거지. 뭐지? 야? 나는... 나 진짜 아니야. 자 그러면 조슈아 죽이고 싶으신... 조슈아 죽이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웃음> 아, <아니>, 나 진짜 <웃음> 아니라니까. <웃음> 왜 그래? 하나 둘 셋. 밤이 찾아왔습니다. 자 마피아는 또 죽일 상대를 골라주십시오. 자 의사는 살릴 사람을 지목해 주십시오. 네, 아침 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죽었지. 전략한 쿠스가 죽었습니다. 와, 뜬금없는 애들이 다 죽는다. 야 똑똑한 애야. 똑똑한 야, 나는 쳐왔어. 나는 너. 나는 민규야. 야 마피아 없는 거 아니야? 민규야. 똑똑한 건아 아니면 <웃음> 어, 뭐야? <웃음> 네가 가요계를 흔들 수는 있어도 마피아 파는 못 흔들어. <웃음> 아, 아니었다, 아니었다. <웃음> 왜 호시 양쪽만 죽겠니? 단순해. 머리를 쓰지 못해 야 <웃음> <진짜>? <웃음> 그냥 이거. 마 쟤는 나도 그냥 나도 머릿속어 그냥 쫄보라서 마피아를 죽일 사람 그리쥬 <웃음> 야그 야 그려줘 뭔지 알지 어 그려줘 나안그려 어, 솔직히, 그래. 솔직히 나 시민이야 아빠 야밤 돼서 보고 싶어 야 A씨는 민규 같대 왜냐면 아까 밤이 찾아왔다 얘기할 때 민규 뭐 자기 혼자말 뭐 하고 머릿속였어 나 진짜 근데 솔직히 진짜 잘 모르겠어서 네, 네. 마피아 없는 거 같아 뭔 <웃음> 소리지? 뭐 없는 거 같아서 마피아가 있으니까 지금 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 그냥 누운지 모르겠다고 마피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시민이 지금 마피아를 잡아내고 있는데 누굴까요? 누굴까요? 준이형 어때? 준이형나 준희 형이랑 어눈 의심돼 저쪽도 의심 아, 좀 내. 되고 아 잠깐만 어눈이가 앞에 없는 건가? 우지 영을한명더 뽑았을 생각을 왜안하지 우지 영은 아니야 그렇지 응자기 아, 경찰이잖아 말해줄 수 있잖아 응 민규는 아까 전에 그런 거 말해가지고 걸려가지고 응, 응. 이제 중요하고 있어 응 너는 뭔데? 없뭐 나? 거 없냐? 원래 뭐 있는 애들이 바로 대답 못 하거든 의사지도 경찰인지도 말도 못하게 그것도 심의하긴 고민을 해버렸고 그래서 대답이 이미 늦어버렸고 너는 뭐냐고 나는 아이씨. 똑똑한데? 너 3초 안에 말 못하면 바로 너죽일 거. 야 3. 그러니까. 나, 2, 나 시민. 2. 1. 1. 역시네 말은 힘이 그렇게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웃음> 맞아, 민규 형 말이 맞아. 내가 시민이고 시민이 시민도 아니고 어떤 역할 주어졌으니까 죽어, 민규한테 너 누구냐 물어보지. 너 경찰이구나. 응, 맞아. 조심해. 왜요? 야, 그럼 너 경찰이면 너 누구 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런 의미로 순간이로 가자. 왜? 이경찰하는데 <웃음> 그리고 경찰이라고 얘기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얘는 경찰이 아니야. 주니어 아니면 호시인 것 같아. 응, 호시 형이야. 야, 일단은 빨리. 맞아, 지금. 그럼 민규 갈래? 일단 오해를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미안하다. 오해를 많이 받으면 어쩔 수가 없다.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별거 없어. 별거를 많이. 뭐 다하지 마세요. 나 직업이 있어. 가수. 자. 나, 나, 나 직업이 있다고. 인기야. 셀럽 셀럽 셀럽. 셀럽. 아니, 물론 셀럽이긴 하지만. 민규는 MC잖아. 김영향력. 나할거 많, 나뭐 많은데. 펜트웨이. 이거 직업이 있어. 펜트웨이. 그러면은 어디, 너 어디가 의사인데? 너 사고. 너 사고. 죽여. 죽여. 자. 네, 밤이 찾아왔습니다. 마피아는 죽일 상대를 지목해 주십시오. 난 이거 먹는 거야? 경찰은 조사할 상대를 지목해 주십시오. 경찰은 나대지 말아 주십시오. 아침이 잘났습니다. 우지 형이 좋았습니다. 와! <목소리> 나 우지 형 의심하고 있었는데 대박이다. <목소리> 야, 야 도겸아, 너는 시민이 분명해. 나 리얼 시민. 너 시민이 뭐? 리얼 진짜 똥장. 야 진짜야. 야 잠깐만, 준아 너 돌로 와봐. 이 다섯 명중한 명이잖아. 마, 아니, 하나 마피아 두명 남아있잖아 지금. 뭐 어, 무슨 어, 그러니까. 죽이라고?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죽이라고 지금이 마지막 판이잖아. 들어. 아, 야내 마지막 알잖아. 별로 한번 들어볼래? 아휴 마지막 아직... 별로 한번 들어볼래? 네 네. 머리 못쓰는 네 애가 너무 억울하고 머리 못쓰는 애? 내가 진짜 지금 발칙한 내가 경기야 치욕스럽고 내 자신이 <웃음> 너무 바보 같고 야 야, 내가 경찰인데 야. 자기가 경찰이고 지금 속이니까 내가 지금 확신이 든 그럼 거야 그럼 내가 그 경찰이었을 때너형 원래 성격이 있으면 내가 <웃음> 경찰인데! 내가 <얘가> 경찰인데! <웃음> <얘 얘가> 경찰인데 <웃음> 이랬으면 <이랬수야>, 그렇지 <웃음> <맞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시청자 여러분 알잖아 근데 나 지금 약간 호시 형이 더쉴려가넌 어. 취했어 아니 아니 이번에 <웃음> 도겸 형이 계속, 계속 제 말을 안 듣는 이상 이 게임은 졌어요 제가 왜 호시 형을 계속 죽이라고 아, 뭐 해요? 내가 처음에 너 의심했잖아 근데 아니, 내가, 그다음부터 너안 내가 그 다음부터 너안 했잖아 왜냐면 내가 밤이 왔을 때널 확인했어 사람아. 어, 이게 진짜. 믿음이 안 가지? 야 진짜라고 야 내가 밤이 왔을 때 형이 갑자기 이상한 선수치고? <웃음> 진짜 난리가 났어요? 네아 그러니까, 바보야 너도 봐 표현해 아 일단 호시 형 죽이자고 아 아, 일단 아, 일단은 근데 원형 확실하지 않은데 내말 먼저 들어봐 어. 처음 느낌을 먼저 기억해야 돼 <웃음> 내가 민경을죽이려 했을 때 내가 먼저 경찰이라고 했는데 어. 호시 형 어, 그때 나한테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호시 형 원래 경... 진짜 호시 형이 경찰이었어 어. 호시 형석격으로 어. 쓰면 어. 내가 경찰인데 새! 피반이야 호시 형성 알지? 말이 <웃음> 안 되는 거야 왠줄 알아? 어. 내가 전판에 이미 호시 형의 정체를 확인을 했거든 오케이, 오케이. 형 얘기 한 들어보자 아, 내가 처음에 뒤에 의심했어 야, 근데 어, 밤이 왔어 확인했는데 얘가 아니었어 그리고 얘가 계속 경찰이래 아니 나도 왜... 아니...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봐봐 경찰이었어 너는, 그러니까 형은 이 말을 믿으면 <웃음> 어. 5년 안에 사기당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순수하고 무해하다 너는 어, 혼자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경찰인데 얘가 자꾸 연기를 하는 거야 <웃음> 그래서, 와, 저연기 안에 이거 봤지? 계속 지켜봤지. 근데 내가 마피아면 보이잖아, 내가 마피아인 거는. 지금 보여. <웃음> 아니, 나 5년은 아니었어. 5년 정도 아니었어. 야. 마피아를 골라보겠습니다. 나, 나 할아버지 진짜 너무 웃겼어. 마피아를 골라보겠습니다. 마피아를 골라보겠습니다. 마피아를 골랐습니다. 마피아는 두 명입니다. 안돼. 안 돼. 네,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yes, 경찰을 고르겠습니다. 네, 아침에 왔습니다 네, 어, 확인, 안 확인, 해요. 안 해요. 어? 확인 안 해요? 어, 확인 안 해요 한... 확인 안 하고. 네, 아. 확인 안할 거예요 야, 마피아가 와. 누가 내 팀인지 모르는 거지? 자, 모두 눈 감아주시고요 마피아는 죽일 상대를 골라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 네. 나 진짜 아니야. 아아 나나 아, 아, 마피아 확인지나 아, 조슈아 죽이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웃음> 나, 죽었어. 아니, 나 진짜 안일니 누구야, <웃음> 자, 마피아는 또죽일 상대를 골라주십시오. 경찰은 조사할 상대를 지목해 주십시오. 아, 경찰은 나대지 말아 주십시오. 경찰은 나대지 말아 <웃음> 주십시오. <웃음> 아 준영 가자 깔끔하게. 어. 네, 준영 손에 들어주세요. 네. 네. 네. 하나 둘 그런 셋. 그런 여론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네. 아, 맞아 있어. 아, 호시 이번에 재밌다. 되게 잘했어. 어, 굉장히 야, 잘했다. 숨은 걸까 우리 여기서 정한이랑 네 명에서 야 우리 네 명에서 한명 몰아가자. 우리 죽지 말자. 우리 시민이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두명 마피아야. <웃음> 이렇게 야, 이렇게 내가 어. 민기한테 스카가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야 마피아야, 마피아 누구냐 했는데 얘가 야 여기서 야내 마지막 알잖아. 별로 한번 들어볼래. 아유, 죽어. 마지막 별로 한번 들어볼래. 네 네. 어 죽어. <웃음> 아, 오히잘어 아, 오히잘했오 너무... 아 모형 잘했어. 잘했어. <웃음> <웃음> 아,